종합을 울려라 려 올려놓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올려놓을 위해 올려놓을 준비한 역조공입니다 받으세요 여러분, 반역까지 생각해서 종이빨대요 오늘은 이아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 h 마이 is my 역공 yeah. 어? 나 팔찌, 팔찌 가져왔더라 서드리트함께해서 고마워 어, 그렇죠. 난너 포스터! 에그 타르트 고도 아, 타르트 고도 이... 타르트? 포도 있고 너무 맛있겠다 뭐나?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이... 오 이거 센스 중요하다고 센스 이거 물기슈 물 그리고 용수 손가락도 준비했습니다 오데 손가락 <웃음> 진짜 짧아 아까 이거 얘기하려 했는데 얘기 안 했다 용수가 아까 뭐 숫자 센다고막 이렇게 하나 둘셋넷 하는데 내 타는 속깔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어. 봐봐, 어, 너가 아, 앞에 아, 있잖아, 아, 지금. 아, 너가 아, 앞에 아, 있는, 아, 지금. 아기 다 이기. 진짜 이기서. <웃음> 먹어볼게요. 네? 음, 나는 도넛 먹어볼게요. 자, <웃음> 까먹어볼게요. <웃음> 어, 근데 이게 <웃음> 뭔데? 아우, 땡땡. 알기 바카롱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자. 좀 인정할 때. 이제 맛있는 것만 골라서 와 입에서 통과했어. 음. 음? 음? 다와이 한입 한입 먹을 때마다 정신이 혼미해지네 너무 맛있 아, 왜냐면 모의 아. 좀 막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렌지 소스 있습니다. 음. <웃음> 음. 라이온들이 또 저희 응원하러 담요가지고 밥도 좀 챙겨먹는데 조금이라도 단거 중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오렌지 진짜 맛있어 맛있는 오렌지 주스 약 브랜드 도넛 보다 더 맛있어요 제가 도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그게 다르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랑 음. 감귤 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음. 저는 약간 감귤 주스 달달하고 좋아하거든요 저는 누가 감귤 주스를 준다 하면은 잠만해요 오랜 줄 수가 있는데요 뭘 이렇게 하거든요 뭐에스파리 아니야? 뭐.. 하 어, 네, 너무 싫어 찐 어? 어? 죽었다 진짜 죽었다 찐 죽었다 어어요 맛있다 우리 진짜 맛있다 나 너무 쪼 마지막 ASMR으로 손질 포트 아침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ASMR 할때 네. 먹으볼가 같아요. 자, 먹어도 좋지 요 여러분들 맛있는 밥 많이 드시고, 네. 항상 행복하세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